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번지 다이어트 마스터 오마이갓 oh 정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역시 어 인사할 때가 가장 어색합니다. 네 안만 어,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네 제발 넌 나가. 음널 위한 방송은 아니야. 어 물만 마셔도 살 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다이어트 한 다섯 번은 망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어 저, 번지 다이어트 마스터의 정신개조 다이어트죠. 네이그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가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도 바꿔보고 음, 그런 오해들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 정말로 어 피는 되고 살은 빠지는 그런 이야기 오늘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건강한 음식과 다이어트 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 이게 왜 얘기거리가 되는지 사실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은 살이 빠지죠.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 뭐 정크푸드, 햄버거, 치킨, 뭐 과자 아니면은 그 당분 가득한 어, 탄산음료 이런 음식들은 살이 찌는 음식.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니까 살이 찌는 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네 근데 정말로 건강한 음식이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어, 먹으면 무조건 살이 찔까요 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몸풀기 퀴즈 한번 나가볼까요 어네 저, 제, 제 자신, 음, 본주 다이어트 마스터, 네. 어, 요즘 살이 찌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네. 어, 저희 블로그나, 아, 니면은 이제 저한테 직접 오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어, 저는 살이 찌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네. OX 퀴즈. 어, 또, 두 번째. 제가 지금까지, 어, 다이어트를 한 지, 그러고 체중을 유지한 지가 이제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어, 6년 전 1월달, 어, 2011년 1월달이죠. 그때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30kg를 감량을 했거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웃음> 자, 문풀기 OX 퀴즈의 답은, 어, 제가 요즘 살이 찌고 있냐, 아니냐, 네, 안 찌고 있죠. 어, 살이 찌고 있지, 찌고 있다가 x 예요 어, 체중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요요 온다면서 어, 다시 어, 체중 관리를 했던 게 최근 이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네, 살이 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30kg를 뺐습니다. 네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어, 예전에 이제 감량할때제 체중이 110kg 어, 말하기도 참 부끄럽죠. 110kg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체중이 한 80kg, 뭐 81kg 조금 적게 나가면은 뭐 79kg 이렇게 이제 해서, 어, 체중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한 30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이게 제, 가왜 이제 이런 말씀을 처음, 인, 그 몸풀기 퀴즈로, 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그 TV에서 연예인들 나와서, 뭐저몇키로 뺐어요? 전 어떻게 뺐어요? 이러면 굉장히 열광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와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뺐지? 어저 사람이 한 방법대로 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많이들 따라 하세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면 연예인 다이어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뭐 사례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감량 성공기를 가지고 아 나도 저렇게 따라 하면 어 세종 감량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날 봐, 날. 어. 날 봐도 돼. 30kg 뺐다니까 30kg.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다이어트법도 여러분들이 따라서 할수 있는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요? 될것 같죠? 됩니다. 네. 제발 된다고 해주세요. 어, 근데, 그, 제가, 어, 오늘 이제 건강한 음식과 그 다음에 다이어트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 식단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제 체중을, 어, 얼마나 뺐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 제가, 어, 저희 한이온 블로그, 제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에 매일 식단 일기를 쓰고 있어요. 어, 오늘은 뭐 먹었는지, 아, 물론 이제 어제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항상 아침이 되면 그 전날에 제가 뭘 먹었는지, 그리고 제 체중이 얼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 그 기록을 한 지가 지금 벌써 한 1년 4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식단을 보면,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먹는데 살이 빠지지? 내지는. 저렇게 먹는데 건강에 해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대표적으로 제가 아침마다 먹는 음식, 거의 지금 뭐 1년 반, 아니면은, 어, 제가 이 일기를 쓰기 전에도 먹던 음식입니다. 네. 자, 예에요. 보이십니까? 네. 어, 다이어트 할때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어, 악마의 음식으로 알고 계시죠? 에이스 크래커. 네. 근데 이거는 음. 제가, 어 먹고 있습니다 뭐 이게 칼로리가 얼마예요 이거는 뭐 문제가 돼요 안돼요 이런 말씀들을 드릴 때 제가 이제 어그 어, 에이스 크래커를 뭐 4분의 3을 먹었습니다 5분의 4를 먹었습니다 뭐 절반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블로그의 댓글에 어 선생님 한 조각의 절반은 아니시죠 한조각 자 한조각도 소품을 준비했어요 네요요 한조각 네. 요, 요한 조각. 네. 어, 아침마다 제가 먹는 에이스크래커를 이거 한 조각을 드십니까? 혹은 뭐한 조각의 절반을 드시는 건 아니죠? 라고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사실 그런, 어, 질문들이, 그러니까 댓글들이 왜 달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이 음식 자체가, 어, 살이 찐다고 생각을 하, 그러니까 살이 찌는 음식은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들을 드리다 보니 제가 이 음식의 칼로리가 얼마인지 이걸 얼마나 먹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보는 분들은 그게 너무 이상하셨던 거죠. 네, 제가 이제 저희 그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이상하대요 네, 에이스 크레카 먹으면 살찌는 음식인데 아니 그걸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먹는지 궁금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먹는 에이스 크래카가 이 한조각 네이 한조각이 아니라 이만큼을 먹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었어 그러면서 이 에이스 크래카 한통에 어 이게 30조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뭐, 바한공기의 뭐, 에이스 크래카 뭐, 선 개만 먹어도 바한 공기만큼의 열량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제 쓴 적이 있죠. 근데 이거를 먹는 게, 음, 제가 1년 이상 지금 뭐, 이렇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에이스 크레카, 어디죠? 이거 혜태죠혜태에서 저를 광고 모델로 써야 됩니다. <웃음> 네, 농담이고요. 어, 에이스 크래카가 정말 살찌는 음식이냐, 아니면, 건강한 음식이냐? 어, 둘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건강한 음식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 음식도 아니에요. 근데 왜전 이걸 먹고 어, 체중이 줄고 있을까요? 아니면 감량하는 동안에도 체중을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줄이고 또 지금 감량 끝나고 이제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저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어, 체중이 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이상하십니까? 어... 자, 앞서 말씀드렸죠? 어, 전 이렇게 먹고 30kg를 뺐어요. 그러면 제 얘기 좀 들어주시면 안될까요? 네. 어, 이 음식들이 살찐 음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건강한 음식하고 다이어트 음식이다. 이걸 우리는 한번 분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건강한 음식은 살이 빠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음식이란 어떤 거죠? 음, 자, 그걸 제가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소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현미, 잡곡밥, 그 다음에 이건 백미. 자, 이둘 중에서 어떤 음식이 잘 보이시죠? 네, 이둘 중에서 어떤 음식이 더 건강한 음식일까요? 당연히, 어, 현미 혹은 잡곡밥을 어 선택을 하실 거예요네 그리고 물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뭐 어, 다이어트 하는데도 당연히 현미가 도움이 되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현미가 건강하고 백미는 그나마 덜 건강해 아니면 백미는 살쪄 이렇게 알고 있는 어,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도정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러니 자연 상태에 있는 음식을 우리가 그대로 먹느냐 아니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가공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인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그대로 한 음식들 뭐 이런 이제 현미류도 그렇고요그 다음에 야채, 어, 과일, 어, 생선 그 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에도 어,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로 설명 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돼지고기를 어, 구워서 먹는 것 정도 야 요거는 좀 애매하죠 건강할까요 안 할까요? 고기인데 자밥 주세요 네 고기 건강한 음식인가요 아닌 음식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음. 그 건강한 음식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기 많이 먹으면 살도 많이 찌고 뭐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뭐 몸에 기름도 많이 끼고 그래서 육류를 선택을 하더라도 어, 닭가슴살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죠 아니면은 어, 고기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름기가 적은 부분들을 많이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음식들 그러니까 어, 가공하지 않은 어, 이런 음식들은 건강한 음식들 그러고 어, 이런 것들이 가공이 된 형태가 되면 어,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육류 어 돼지고기 건강하다 답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돼지고기 좋습니다. 그냥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 육류 건강하죠. 얘를 햄을 만들었어요. 건강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면 소세지를 만들었어요. 순대로만, 순대만, 로 순대만, 부위 일부죠. 어, 순대만 먹어요. 이러면 건강할까요? 안할까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건강하다, 아니다의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뭘 가지고 건강하다고 해야 될지 아닐지 어, 그 자체도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네, 깜짝 놀라셨습니까? 어, 네, 갑자기 그렇게 제가 뭐소세지다 햄이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가공하지 않은 상태,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음식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게 이제 가공된 형태가 되면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인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함정이죠. 건강한 음식이 과연 살이 빠질까요? 내지은 건강한 음식은 살이 찌지 않을까요? 자또 o x 기자 한번 갈까요? 네 건강한 음식은 살이 안찔것 같다 O X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강한 음식은 어, 살이 찌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저도 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음식 네. 살찔 수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과일 같은 경우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죠. 그냥 그 정말 정말 과일을 뭐 어, 착즙 주스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이제 가공 주스 형태로 만들지 않은 정말로 건강한 과일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어, 이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찔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과일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 과일 때문에 과일에 있는 당분이 많으니까 과일 먹으면 살 찐, 살이 찐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일만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과일은 살이 찌는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과일 많이 먹으면 살 쪄요. 그죠? 근데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죠? 건강한 음식이에요. 근데 얘를 먹으면 살이 찌네요. 자 이러면 이제 기준이 헷갈리죠 시 건강한 음식이냐 네 건강 한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 안 찐다 야 이제 완전 어려워져요 그쵸 자 그래서 과일은 살찌는 음식이야 건강한 음식인데 살찌는 음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말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그거예요 건강한 음식하고 다이어트 음식을 구분을 하자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다이어트 음식이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음식은 말 그대로 건강한 음식이고요. 다이어트 음식은 다이어트 음식인 거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고 살이 찌면 건강한 돼지가 되겠죠? 네, 그러면 다이어트 음식은 아니야. 네, 댓글 좋습니다 건강한 돼지. 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 음식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먹는다는 에이스 크래커 또 오늘 저녁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소품입니다 치킨 오늘 저녁 치킨 먹었어요 어, 이 치킨 네, 이 치킨 자이 음식은 건강합니까 안 합니까 혹은 다이어트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네. 자 건강한 음식이다 건강한 음식은 아니겠죠 다이어트 음식입니까? 역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자체가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가 되면, 이게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응.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왜 그러냐 면 어, 아, 이 먹고 싶네. 뭐 먹으면 까 암냠냠냠. <웃음> 치킨을, 살찐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절대로 못 먹거든요 근데 어 치킨이 건강한 음식은 아닐 수는 있지만 이건 다이어트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이 치킨 하나를 이게 이제 닭다리 하나지 않습니까 이걸 어 오늘 종일 하루 종일 정말로 물 말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치킨 한 조각을 먹자는 거죠 요, 요 닭다리 하나. 네. 이러면 이거 먹은 거 가지고 살이 찔까요? 이걸 가지고 어,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시면 음식에 대한 강박, 그 강박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치킨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은 아무리 조금 먹더라도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 그 음식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감량하실 때 어, 많이 깨고 가야 될. 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음식 그 칼로리, 어, 치킨. 치킨의 칼로리가 높다라고 하지만 이한 조각에 대한 칼로리를 감안을 한다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높습니다. 그니까 러 계산을 해본다고 해도, 어, 네, 뭐 지금 제가 이제 뭐 자료가 없어서 단편적으로 계산하기 힘들지만 아마 밥한 공기 칼로리만큼 안될 거예요. 이한 조각 가지고는. 그러면 하루 종일 정말 물만 마시고 쫄쫄 굶다가 치킨 한 조각 을 먹는다면 살이 찔까요? 어 이렇게 먹고 살 찌르시는 분이 있으면 은 정말 광합성하는 분이에요. 몸에서 스스로 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 어넌 식물이야. <웃음> 네 사람이 아니네요. 식물이네요. 광합성하니까. 음안 쪄요. 만약에 궁금하면 해보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니 그 음식들을 볼때 정말로 이 음식이 살이 찐다 안 찐다 이거를 구분을 하려면 식단이 건강하냐 의 문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체중이 줄어드느냐안줄어드느냐이 문제가 된거지 건강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까 이제 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어 건강한 식재료인 과일들을 먹으면서 체중이 늘면 그거는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고 건강하지만 살찌는 음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치킨을 먹더라도 살이 빠질 수 있으면은 이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다이어트 음식이야라고 갈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다이어트 음식이 되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뭘 먹자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치킨 치킨을 먹자는 거냐? 아니면 어 과일을 먹어도 돼? 아니 건강한 음식들을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볼 때에는 어이 식재료 자체가 칼로리가 높다 낮다 건강하다 아니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얼마나 먹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치킨이 칼로리가 높고 기름이 튀기고 뭐 어, 뭐죠뭐뭐 뭐 트랜스 지방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건강에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를 한 마리를 다 먹느냐 다 먹죠 다 먹어 다 먹을 수 있어 한 마리를 다 먹느냐 아니면 정말 이렇게 치킨 한 조각을 먹고 나는 그만 먹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살이 찐다 안 찐다가 달라질 수 있다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뭐냐. 어떤 음식을 먹던지 간에 내가 체중이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체중이 줄어야지 나에게 다이어트 음식이지.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내 체중이 는다면 그거는 절대 다이어트 음식은 아니에요. 네. 그 해외 토픽 같은 데에도 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고 뭐한 50kg씩 뺐어요. 이런 게 해외 토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햄버거가 정크푸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정크푸드인데 이 음식을 먹고 살이 빠졌다는 거는 이게 해외 토픽에 나올 정도로 신기한 얘기로 인식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 이 음식이 살찌는 음식이냐고 라할 때는 에 물음표를 찍어줘야 돼요. 네. 살찌 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식단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뭐, 제가 이제 그 과자류, 뭐,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단 거, 음, 케이, 뭐, 그런 초콜릿 이런 음식들도, 어, 제가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어, 심지어 이제 저희 한의원 옆에 있는, 음, 분식점을 가면 제가 거의, 어, 카레 돈가스를 시켜 먹거든요. 그 그러니까 돈가스에다가, 치킨에다가, 뭐, 튀긴 거 고기, 뭐 생선, 생선 이런거 제가 잘 안먹고 어, 육류 섭취 이렇게 많이 합니다 6식공룡이거든요 어, 그렇게 먹으면 과연 저렇게 먹고 살이 빠질까라고 하지만 전제 자신에게 어, 필요한 정도까지만 섭취를 하기 때문에 어, 살이 빠지고 있는 그러고 어, 체중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어떤 음식을 먹던지 어, 나한테 맞는 정도까지만 먹는다면 어, 그것은 살찐 음식은 아니다 라고 단언하고 단언하게 말씀을 드리죠 네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들 분 중에서 어, 전 매운 거요 국물류 이렇게 하시죠 매운 음식이나 국물류 뭐짠 음식 어, 염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살을 찌게 만들까요 정답은 X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부기얘기에서 어, 했던 얘기죠. 어, 염분 때문에 혹은 매운 음식 때문에 몸이 부을 수는 있지만 그건 살찌는 건 아니야. 살찔 때는 어떻게 해야지 살이 찐다고요? 많이 먹었어. 네. 그 음식들을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또 먹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100% 살쪄요. 네. 그렇게만 안 드시면 어, 매운 음식도 살찌는 음식은 아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 자 결론을 한번 가봅시다. 막연하게 건강한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버려주세요. 어, 그렇게 하고 살이 찌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한 2년인가요? 3년 전인가? 무화과 먹고 하루만 에 2kg 찐 분을 봤어요. 근데 정말로 어, 하루에 2kg 정도 쉽지 않거든요. 부었냐 부어서 2kg 올라갈 수는 있어요. 어 근데 정말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를 먹고 찌운 2kg였어요. 대단하죠. 그런 식으로 한 일주일만 드셔보십시오. 야 일주일에 5kg 찌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 건강한 음식이 보통은 뭐 그렇게 가공이 된 것들이 적고 하니까 칼로리가 낮아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칼로리에 대한 얘기도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자 우리 다시 한번 가봅시다 어 현미 잡곡 네, 현미 현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백미 이 두가지가 있죠 자이 중에서 칼로리가 건강한 음식은 이쪽이죠 네, 칼로리가 높다 낮다가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정말 단 한번도 고민 안해보셨죠 저도 그냥 느낌상 어 현미 쪽이 칼로리가 낮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이거 소품들을 준비를 하면서 어 사실은 햇반, 햇반을 샀거든요. 햇반. 네. 햇반 햇반을 샀습니다. 예. 아 이게 이게 네, 지거안 보여 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옮겨서. 어 현미 햇반하고 네, 백미 햇반을 샀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그 영양 성분표 그다음에 무게, 칼로리가 되어 있는 거를 보고 제가 그냥 계산을 해 봤어요. 어 칼로리가 어떤 게더 높은지 낮은지. 근데 정말 살짝 놀랐어요. 칼로리가 네이둘 칼로리 있지 않습니까? 어, 이 칼로리 중에서 칼로리가 누가 높냐? 얘가 높아요. 심지어 어, 17%가 더 높네요. 현미 쪽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업체에서 정말 표시를 잘못한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 현미 쪽이 칼로리가 높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진짜로, 현미가 칼로리가 높아요. 예. 네. 그래서 현미가, 어, 살찔 수도 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는데요. 네. 깜짝 놀랐죠. 예. 왜왜놀라느냐면 저도 저도 정말 놀랬습니다. 그 우리가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을 할때 100g 당 칼로리로 계산을 해요. 근데 백미 같은 경우는 이제 210g에 318kcal라고 하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현미 같은 경우에 음, 여기 적혀 있는 게 어, 130g 당2 2 5 k c a l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계산했더니 100g 당 173kcal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백미 같은 경우는 100g에 1 4 8 k c a l 예에요 현미 쪽이 높아요. 현미 먹고 왜 살이 빠질까요? 양이 얘는 200g이고요. 얘는 130g이에요. 그러면 현미가 어좋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조리를 할때 현미가 좋아요가 사실 현미를 먹으면 밥을 덜 먹나 봅니다. 네, 적게 먹어서 빠진 거죠. 이렇게 되면 현미가 건강한 음식이라서 빠진 게 아니라, 네. 엉망이죠 <웃음> 네, 나도 깜짝 놀랐어. 아. 자, 그리고 네, 오늘 얘기는 뭐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어, 건강한 음식하고 다이어트 음식은 완전 따로 생각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건강한 음식을 어, 살 빠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크푸드 같은 경우에는 어, 살이 찔 거라고 하는 그 공포감에서도 벗어나세요. 그니까 저같이 이렇게 에이스크래카 한 통, 어, 이거 다 먹는 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안, 많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제가 본분 중에서 저한테 이제 식단 보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 에이스크래카 한 통까지 다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안 계세요. 보통 뭐, 어, 소포장 하나, 둘, 뭐, 세 정도까지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 에이스크래카 소포장이, 아니, 소포장 가지고 올걸. 소포장이 요한 통짜리 이게 소포장 다섯 개 다섯 개가 이한 통하고 어, 같은 양이에요. 그래서 뭐 소포장 한두개 정도 드신다면은 에이스 크래커 절반 정도 뭐 절반 조금 이하로 드시는 거죠. 음. 어, 그렇게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음, 그렇게 드셔도 어, 체중 잘만 줄어요. 근데 나보다 공수가한 명이 더 있었어. 음, 어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스 크래커를요. 누텔라에 찍어 먹어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예. 네. 에이스 크래커를 누텔라에 <웃음> 찍어서, 어, 드시는데, 그분은 소포장 한, 한 개, 두 개. 그러니까 이 조각수, 소포장 하나가 요 여섯 조각이 들어가거든요. 요 여섯 조각을, 어, 누텔라 찍어서 먹는 걸한끼 식사로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먹으니, 칼로리는 폭탄일 수 있으나, 본인 살은 안 쪄요. 그그 칼로리 폭탄이라는 것도 사실은 총량으로 보면 칼로리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 칼로리가 낮다고 생각하고 많이 먹어서 살이 찝니다. 어, 장난 아니죠. 네. 어, 이것도 정말로 다이어트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어, 오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조금 여불때 얘기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한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라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일이 어, 건강한 음식이지만 네살 많이 찐다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 뭐 이제 당뇨병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분 섭, 당분이 많은 그런 과일도 사실은 금지 음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식이섬유, 식이섬유, 어, 섬유질 많은 그런 음식들, 어, 굉장히 건강에 좋죠. 그래서 뭐 그런 제품들을 따로 팔기도 하고, 그러고 사실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어, 정말로 살찌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뭐 변비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제가 이말 꺼내는 뉘앙스를 잡으셨습니까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아식이 섬유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칼슘 흡수를 저해를 해요 물론 너무 많이 먹었을 때이야기예요어 무조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식이섬유도 적정 수준에서는 우리 몸의 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게 지나치게 되면 네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에 그래서 식이섬유가 건강하다 변비에 좋다고 해서 먹는데 골다공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의외의 결과죠. 또어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네 칼로리도 낮고 그 다음에 뭐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어그 다음에 그어 어, 요오드가 있어서 어 좋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 그런 음식들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미역과 다시마에 있는 요오드가 어 갑상선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갑상선 저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역, 다시마가 본인 건강에 맞는 좋은 음식이지만 갑상선 항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그 다음에 캡사이신 캡사이신이 항암 물질이에요. 캡사이신의 그 매운 맛이 정말 암세포도 때려 잡는 거죠. 그래서 항암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 이제 그 캡사이신이 많아지면 음 오히려 암세포를 우리가 이제 공격하는 우리 몸에도 그런 세포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또 공격을 해서 어 약화를 시키는 결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항암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어 그리고 마지막이죠. 비타민인데요. 어 비타민 뭐 a b c a 뭐 뭐가 있지? a b c d e k 아 제가 배운 건 거기까지예요. 네. 네. 너무 오래 전에 배워서 나한테 자세히 믿지만. 아 몰라요. 근데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어, 면역을 올리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않아, 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거 많이 좋은데, 발포비타민으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거든요. 근데, 어, 한 번은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서, 발포비타민, 발포비타민 이상한데? 싶어서, 그 발포비타민의 어, 성분표를 봤더니,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그, 발포비타민 하나리, 어, 우리 성인 권장량, 나트륨 섭취 권장량이 6분의 1 정도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포 비타민을 하루에 6알을 먹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트륨 섭취 끝. 어, 여기다가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다른 걸 떠먹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완전 나트륨 초과가 돼요. 그러니까 그 발포 비타민에서 비타민을 발포시키는데 발포를 하는 게 이제 거품 뽀글뽀글뽀글뽀글 되는 뽀글 뽀글 뽀글 뽀글 거 있잖아요. 어, 그 발포를 시키는데 나트륨이 필수랍니다. 그래서 발포 비타민 너무 많이 먹으면 어, 오히려 나트륨 과다로 인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하려고 먹는 음식도 어, 뭐든 적당해야 되죠. 적당히 섭취하고 여러 가지 골고루 이렇게 할 때는 괜찮지만 어, 이게 내 몸에 좋으니까 얘를 많이 먹어도 돼라고 하면. 오히려 건강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할까요? 음. 다이어트 음식이란 어, 네가 먹고 빠져야지 다이어트 음식이야. 알겠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벌써 저희가 이제 어, 준비를 한지